Thank you. 아주입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에 하기 좋은 자연스러우면서 광채가 도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제가 원래는 매트하면서 조금 쎄보이는 메이크업을 즐겨했었는데 요즘은 얼굴이 칙칙해져서 그런지 피부 표현을 맑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과 함께 데일리로 하기 좋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렌즈부터 껴줄게요. 하파 크리스틴의 시크리티브 크리스틴 원데이 앤티크 브라운 색상으로 껴줬어요. 이거 진짜 눈을 너무 자연스럽고 영롱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파넬 시카마노 클리어 패드로 얼굴을 닦아줄 건데요. 어 이거 다 썼더라고요. 안사야겠다 이게 정말 순하고 피부 진정에 좋은데 패드가 면으로 되어있어서 수분기를 짱짱하게 머금어요. 그런데 이거 저번에 뚜껑 대충 닫아놨더니 좀 말라서 약간 잘안 붙더라고요, 볼에. 하지만 뭐 괜찮아요. 이대로 5분 동안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면서 붓기 빼주는 마사지 같이 해주고 그 위에 앰플을 발라줄 건데요. 오늘 사용해줄 이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 패키지도 너무 예쁘죠? 오늘 영상이 광고 제품이지만 이거 테스트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광채 앰플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품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 피부를 환하게 밝혀줘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해주면 투명한 피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벼워서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은데 미백 항산화와 안티에이징에 좋아서 피부 케어 효과까지 톡톡히 볼수 있어요. 이 노화의 주범이라는 활성산소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부가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쌓이기 쉬워지는데 이게 세포와 DNA를 공격해서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라고 해요. 몸의 배기가스라고도 불린다는데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가장 좋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 담겨있는 이 앰플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말려주고 뭔가 안색이 환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거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던 장미향 스킨이 있었는데 약간 그 향기가 나서 처음엔 좀 놀랐어요. 그리고 립밤을 발라줍니다. 오늘 피부 메이크업은 이 제품 사용해줄 거예요. V&A의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 레디언트 페어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이거 일단 패키징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가죽 느낌 나는데 실버로 로우가 박혀있어서 진짜 영롱 그 자체. 내부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뜯어봤을 때저로고 그대로 찍혀 나오는 거 아닌가 기대했는데 막 그렇게 찍히진 않더라고요. 광채 앰플 위에 쿠션을 톡톡톡 소량부터 두드려줘요. 이게 레이어링해서 올릴수록 피부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진짜 환하고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여러 번 덧발라줍니다. 이 퍼프 모양이 저런 콧망울 쪽에도 세심하게 바를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쿠션이랑 궁합이 좋더라고요. 진짜 예쁘게 올라가지 않아요? 비포, 그리고 애프터. 나머지 한쪽도 소량씩 레이어링해 가면서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투명한 피부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를 사용해서 얼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일단 큰 브러쉬에 묻혀서 턱을 돌려깎아주고 작은 음영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서 콧대랑 아이올을 슬슬슬 쓸어줍니다. 특히 전이코 끝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줘요. 마지막으로 음영 마무리 슥슥 해주고 요즘 데일리로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애쉬 뮤트톤 섀도우 사용해줄게요. 베이스로 스킨 그레이 색상을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 색상이 밝기랑 채도가딱 적당해서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붉은기 도는 드라이로즈 색상으로 언더라인 쪽에 발라서 눈을 살짝 터줍니다. 음영 컬러인 스모키 애쉬로 눈두덩이 끝쪽에 음영을 넣어줘요. 블렌딩도 자연스럽게 잘 해주고 잔잔한 골드 펄 느낌의 글리터 프렌치 마블로 눈두덩이 가운데부터 앞머리까지 은은하게 펄을 넣어줍니다. 입자가 조금 더큰 샴페인 글레이즈드 색상으로 눈 앞머리 쪽에 자연스럽게 포인트를 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이딥 카키색을 아이라인 그릴 부분에 발라주면 끝. 여기서 너무 진하게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줘요. 여기 브러쉬에 남은 섀도우로 눈썹을 채우면서 톤을 맞춰줍니다. 이 섀도우가 입자가 곱고 발색이 잘 돼서 브로우가 따로 필요 없이 이것만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코 쉐이딩이랑 연결해줍니다. 아이 메이크업이랑 얼굴 톤을 맞추기 위해서 음향 컬러 스모키 애쉬로 코 쉐입을 살짝 잡아줘요. 이러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더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아이보리빛의 소위 인 밀크색으로 코끝에 하이라이터를 줍니다. 키스미 금손뷰러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뿌리부터 부드럽게 컬링되게 이렇게 여러 번 집어서 컬링을 해주고 딘토 마스카라를 꺼내줍니다. 이거 완전 요물이에요 속눈썹이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가서 지금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속눈썹 뿌리부터 끝부분까지 이게 브러쉬 모양도 좋고 길이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만드는데 매트하게 마무리돼서 정말 자연스러워요. 여러 번 위에 덧발라도 막 뭉치거나 그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레이어링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끝! 딘토 아이펜슬 중에 붉은 색으로 언더라인 뒤쪽을 쓱 가볍게 채워줍니다. 이건 너무 많이 써서 중간에 풀어지기까지 한제예정템 눈을 조금 더매력적으로 만들어줘요. 키스미의 브라운 블랙 색상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을 과하지 않게 빼줍니다. 약간 눈 뒤쪽에 음영을 더해주는 느낌으로 그려주는데 눈 앞머리 쪽까지 바르면 조금 답답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뒷부분에만 그려줘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손톱으로 정리해주고 다음으로 라카의 글로스 틴트 발라주는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원래 매트립 광신도였는데 최근에 글로시 립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일단 아까 발랐던 립글로스 좀 닦아주고 그런데 이거 발색이랑 광이 미쳤어요. 진짜 무슨 필터를 싹 입힌 것 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예쁜 광택이 돕니다. 이건 두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줘요. 지속력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워져도 예쁘게 지워져서 수정화장에도 예쁘게 먹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무리 해봤는데요. 피부 표현도 내 피부처럼 정말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게 습광이 착 돌지 않나요? 오늘 사용해준 이 V&A 쿠션과 앰플 이 둘이 만났을 때 피부 보는 광채를 최대로 끌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내 피부인 척할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때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공식몰에서 기획전으로 이 세트를 25%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시면 더보기란 링크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